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댕이예요. 제가 이제 1일씩 식당을 식 시작한 1일차! 1일차는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한 3일 동안은 고기를 먹는 게 배고픔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 곳은 툭불등심. 여기 고기도 맛있고 차돌박이 볶음밥이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막 먹으러 오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마침 오늘 도저희 친한 언니 좋아. 나와도 되지? 네 이은 언니가 여보세요. 오늘 밥 먹자고 해가지고 아침 같이 왔어요 가열차게 먹을 거예요 가열차게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 주문을 해봅시다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먹어줘야 돼요 특히 첫째 날에는 배고픔이 가장 심하거든요 여기가 이름이 톱발 등심이잖아요 등심이 진짜 맛있어요 등심으로 일단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침이마리국수랑 차돌박이 볶음 밥도 바로 튀겨야겠어요 벌써 반찬이 나오지않감사니다 동치미 어. 맛있겠다. 도라지 도라지가 음. 더 넓든. 파김치 나무파 나물 와 고기야 드디어 고기찜 네. 드디어 고기찜이 나왔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맛있겠구만. 도와줄게. 요거 큰 덩어리를 올리자 우리를 음! <웃음> 짱 맛있겠다 거기는 음 진짜 언제나 사랑이다 동치미 마리국수가 나왔어요 제가 엄청 사랑하는 차돌박이 볶음밥 다 와, 맛있다. 먹어보자요. 일단 예. 고기부터. 전양도가 국장 좋아해? 안개가 아 진짜? 아 맞다, 그렇구나. 음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안에는 촉촉하게 육즙 풍터지는데 겉에는 불을 좀 세게 해가지고 뭔가 바삭바삭, 고소고소한. 중심 특유의 그 풍미? 풍미가 엄청나요 지금 음, 차돌박이 볶음밥도 이기 엄청 기가 막히거든요 김치볶음밥 비슷하면서도 뭔가 심심하면서도 계속 당기는 그런 맛이에요 이게 먹고 싶어서 여기 오게 돼요 음 밥에다가 고기를 올려가지고 같이 구운 등심이랑 이 밥이랑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럼 또 날개나, 날리나 어, 백김치도 먹어. 맛있다. 행복해.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 짠. <웃음> 음이 볶음밥은 밑에를좀 눌러서 와요 그래서 밥알을 딱 찍으면 좀딱 눌러서 바삭한 그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아기 깜두기가 들어있어 벌써 차돌박이 볶음밥은 매진됐어요 오케이. 이제 국수 먹어야지 젓가락 어? 넣어도 될까? 어어 어. 그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난 그런 거였지안 써. 어 남이 먹다 남긴 것도 잘 먹어요 섞여치고 <웃음> 쫄깃한 면발같이 생긴 거좀 봤어 <웃음> 음. 시원하겠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뭐 간식이야 간식 여기에 고기를 싸서 먹었어 여기에 고기를 싸서 먹었어 음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다시 음 다시 지금 서집에 먹어야 돼 연애 음식은 알아 뭐라고? 연애 음식 연애 음식은 뭐야? 그 음식을 먹었을 때한 번도 싸우지 다툼이없고 음. 아. 서로 간에 긴밀한 스킨십이 음. 이루어진 음식을 연애 음식이라고 김밀은 스킨십 어떻게 해? 식당에서? 응, 음,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싸울 것 같아. 먹는 거에 집중해서 먹고 난 다음에 싸우면 그날에 그거는 싸워놓지. 세 개는 껴봐야 돼. 그냥 이런 비밀을 두는 거지. 음. 진짜. 나는 쌍다리 비자식당에 안 맞아. 그럼 나랑 그 징크스를 뿌시러 가자. 쌍다리 비자식당 뭐야? 응. 8,000원인가, 만원인가, 근데? 돼지물베이거다 구워서 여기다 놔줘 3분만에 밥이 나와 8천원 밖에 안 돼? 오! 밥은 무제야 헉! 포장분되 진짜? 8천원이 완전 가성비 쩍는데 응. 쌍다리 기사시당 다음에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먹고 다단구 아, 네. 응. 부어서 면땀맛을 모르시는 분들 한번 맛보면 됩니다 <웃음> 우리 1인부터 먹었어? 한꺼번에 까저어 이거 먹어도 돼? 이거는 한 끼를 먹었고 한 끼대 지금 한개대 이거 한 끼대요 어디 먹자? 뭐 맛있는 것도 먹자 이거 먹어 깍두기 녹두전으로 정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깍두기 녹두전 크진 않아요 내 손바닥 만한 조각을 내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우와 원 이런 건 공동주나 이런 거막걸리랑 거. 언니, 술, 술 잘하나? 나는 막걸리를 좋아해. <웃음> 아, 막걸리 근데 맛있잖아. 나 옛날에 막걸리 처음 먹고 너무 맛있어서 세 잔인가 먹고, 네 시간인가 기절했어. 막걸리가 그렇게 세요. 엄 피자 같은 피자. 음, 베이컨. 엄청 두꺼운 베이컨이 들어가요. 베이컨만 먹었을 땐 피자 맛이 나. <웃음> 맛있다. 음. 깍두기가 아, 네. 들어가서 안일게요. 겉지 튀김이 빠져빠 진짜 맛있어. 이게 깍두기구나. 근데 깍두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나 크기 막 씹히진 않아. 크이 그래서 나도 같아. 도라지랑 먹으면 맛있겠다. 음. 겉주저도 좀 진진한 맛이 있어요. 런 거는 약간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입술에 기름이 살짝 도해메니까 예뻐보이겠다. 내구적으로 네 요즘에 뭐. 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좀 보여. <웃음> 더 모르겠어. <웃음> 꽉 차가 진짜 안많다 다 먹었어요. 진짜 음, 안 음, 먹었어. 다이차이. 그럼 우리 2차 갈까? 오늘 투불에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역시 배반하지 않는 그런 맛. 동치민국도 처음 왔는데 그게 진짜 시원하게 잘, 넘, 잘 넘어가고 그리고 이 점도 괜찮았고 고기가 끝내줬어요. 진짜. 그러면 2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하시죠? 뿅!